멈출 것 같아 <웃음> 다 익었겠지? 아침 라면 맛있겠다. 레깅스잖아 응 나는 원래 이거 끈 원피스인데 롱스커트로 매치를 했고 치마로 입을라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그래도 이게 스모크가 스모크. 돼있어서 다행이야 야 얼마만에 산책이니 어우 병원 한번 가려고 이렇게 복고뺐어 밤에 한번 산책 한번 나올까? 밤에? 응. 밤에? 밤에 밤. 밤에 밤밤나이나 아침에 나오니까 좋긴 하다 햇살이 싹 하고 예쁘네 나 아파트 안에 걷는 것도 오랜만이야 아니 아까 하려던 말이 특수로 응. 다음 응. 사람 많을까봐 응.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그치? 아파트만 계속 돌았어 헐 계속 아이고, 무모한 음. 행동을 했네. 어차피 오늘 나올 거였잖아. 그러니까, 지금 또 쉬게 돼야지. <웃음> 싸네 이거 살래. 너무 비싼가? 가격 데뷔? 응. 얘랑 얘랑 그건데 얘가 훨씬 많네. 맛있는데 음. 음. 엄청 맛있어 제가 안 예쁠 때라고? 예쁠 때 말해 너 쉐이크 먹게? 응. 고기는? 안 먹어. 하! 그럼 많이 너무 넣어? 많이 한거 아니야 우리? 2명 그니까 두 명량인데? 근데 이거 두 스푼 먹는 거랬는데. 응. 많아 것 같은데. 식사 대용이니까 많이 넣어야지. 먹자. 잡가? 야 이거 너무 작아. <웃음> 이거 너무 작은데 접시가? 왜 보러? 왜 보러 먹냐고? 언니. 음.